아, 저기 있네, <웃음> 반가워 근데, 왜 이렇게 달려와? 왜 이렇게 달려와? 뭐, 왜 이렇게 달려와? 시동을 아, 왜 이렇게 달려. 리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비상 우리, 우리, 우 아저씨! 여기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발을 만들었어요. 에이, 아, 더러워 진짜. 그래 어, 내가 어떻게 닦고 임 아니, 담당자면 이런 것도 해줘야지. 어? 나오른발을나 바빠서 이만. 안녕. 아이아이씨아이씨 아니, 아이씨, 그게 아니라. 아니, 어디 가야 지금 이거 닦고 가야죠. 아니. 음, 나이 SCP 제대로 못 있겠어. 이런 것도 안 해주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. 어, 나갈 거야. 당장 나갈 거야. 아유 나갈 수가 없잖아 진짜 저주 꺼내 달라고 이거 어디로 나가야 돼 진짜 아유 진짜 어떡하냐고 우와! 우와! <웃음> <웃음> 드디어 들어왔군 어? 누구 계세요 이 방에? 바보 같은 남! 네몸 안에 들어왔잖아 뭐? 내몸 안에 들어왔다고요? 아니 누군데 누구신데요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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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내가 문을 열어줄 테니 나가봐 우 와! 진짜 열렸어! 와 아저씨 대단하다! 아싸병 아싸병 나간다나간다나간다이방좀 하지마! 아유 알았어요 잠깐만 잠깐만 여기는 경비가 엄청 사엄한 곳이야 네가 나갈 수가 없다고! 아 그럼 어떡해요 나가려면 어떻게하냐고요내 생각엔 네가 부르는 그 담당자 그 놈을 먼저 없애야 된다 아 진짜요? 아 그리고 좀 정들었는데 잠깐이라도 네가 직접 죽일 수 없으니 넌 SCP들을 이용하는 거야 SCP요? 어떻게 이용해요? SCP-308 이케아를 이용해서 탈출한다 이케아요? 그게 뭐예요? 됐고 나한테 네 몸을 맡겨 알았지? 아예뭐 알아서 빠져나가세요 그러면 자 간다 오오오오! 좋았어 음. 나 왔군. <웃음> 자 보자. 아 어, 어디 지어 여기 있군. <웃음> 와 진짜 찾았네요. 녹색 라인 뭐지? 어 바닥에 녹색 라인이 있어요. 그 라인을 따라가면 된다. 여 알았어요. 거기 잠깐 잠깐. 어, 뭐지 뭐지 뭐지. 너 뭐야? 아예 아, 아, 예. 예? 어떻게 해요? 걸렸잖아요. 나도 이걸 예상 못했는데 이게 잘 뻗어나가봐. 그럼 나는. 뭐가 뿅이야! 뭐가 야, 뿅! 야너 뭐야? 어, 어... 어떻게 왔냐고? 저기 아저씨! 왜? 남천동 사죠적 어, 그렇긴 한데? 내가 아저씨 아빠라! 어? 사우나 가고! 어? 목욕탕 도 가고! 어? 밥 먹고! 어? 다 했어! 어? 어? 어? 너 우리 친척이구나? 아, 아 그러니까요! 근데 왜 그런 옷을 입고 있니? 이거 요새 유행하는 유니폼 같은 거가니냐냐견고 왔구나? 그러니까요! 엄청난 놈 뭐라고? 투이 아래요! 알았어 미안 아 그러면 저기 구경 잘하겠습니다 잠깐만 왜요? 견학할 아, 때이 카드가 필요하거든 아 그렇군요 <웃음> 감사합니다 오요 카드 오 요거만 들어가시겠구나 어? 여기 있다! 뭐야? 와 진짜 뭐예요? 뭐 이렇게 형광등이 밝아? 자 들어가자마자 SCP 애들 있을 거야 그 친구들이 우조리 다 끄집어내 알았다요야 SCP들 어딨니? 어딨니? 아 저기 있네 <웃음> 반가워 근데 왜 이렇게 달려와? 왜 이렇게 달려와? 씨... 왜, 왜 이렇게 달려와? 아, 달려와? 달려와. 대머리들아! 아니 씨 남자야 얘네들 다 때리려는 거 아니에요? 잡비지마 코봉아 잡히면 니가 좀 아플거야 아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빨리 가 빨리 밖으 나가 아알았어 잠깐만 이 사형제 사대가리들 아 진짜 아왜 이렇게 아와 일로 나가 일로 나가 얘들아 다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와와 낯겨냈어 식끼어 데리고 나와 알았어알았어와 진짜 쫓아와 얘들 진짜 다 죽게 해가어라가봐어어어어어어어어어나어어어어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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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손님 파보트은녀 뭐? 너 지금 나한테 파보라고 했어? 아, 아, 아니야 그게 아니라 죄집해요 알았어 <목소리> 아 진짜 유행한 미는 <목소리> 거야 진짜 뭐. 아 그러면 저는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, 어, 왜요? 고봉아 잘 됐다 기억이 있게 된거 우리 SCP-3008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와 문서화 시켜야겠어 갑자기요? 어, 뭔 갑자기야 자, 이 총은 너를 주는 거야 받아. 이렇 <목소리> 이거요. 지금부터 나와 함께 SCP 3008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. 자 가자! 아 진짜 이게 뭔 진짜 개 고생이야 진짜. 당장 총을 켜놓고 저놈을 죽여. 실화야. 뭐 시터 그랬니? 아 아끼 아니고요. <웃음> 그 <그냥> 애들 <저 웃음> 신경 쓰지 마세요. 자 고봉아 잘 들어. 이곳에 어떤 특성 이 있는지, 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나한테 하나하나 보고할 수 있도록 알았지? 알았어요. 이렇게 출발. 출발. 이놈아 이놈아 쏴 이놈아 아. 아, 아. 아, 이아 이놈아 이것들아 그만하 오 아저씨 죽었는데 다시 태어났어요 오 어, 그래? 아 좋은 정보 역시 구멍이 기억해놔야겠어 그리고 사람 꽤막 달려들어요 그리고 전체 몸을 밀치고 있고요 이건 새로운 사실을 알았군 구보 조심해 아예 이놈들 넌 빨리 안하네! 아저씨 나 죽어요! 걱정하지마! 넌 다시 살아나잖아! 그말 좀 괴롭혀 이것들아! 즐겁다! 이라는게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! 아저씨 노랄이 같아요. 아, 맞아, 나 노랄이야!